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어... 여러분들께 아주 비싼 카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그리드헤일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블랙폰테인을 그러니까 자기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줬는데 사실 뭐팔 수도 있었지만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14만원 짜리냐 뭐 왜?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리뷰를 통해서 과연 14만원어치 그 값을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카드박스인데요 앞면에는 폰테인과 수프림백이라고 써져있고 뒤쪽에는 백디자인이 그려져있고요 옆면에는 카드를 제조하는 공장을 써둔 것 같습니다 아, 반대쪽을 보자면 똑같네 밑면에는 15,000덱 중한대이며 징밀러가 디자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군요. 카드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뒷면에는 F 두개가 그려져 있는 단순한 디자인이고요 에이스 스페이드는 이전 시리즈와 같이 가운데 색깔만 바꿔주었네요. 카드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블링크 하나, 광고자 하나, 조커 두 장, 거기에 5두장의 카드 한벌. 현재 제가 이베이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135.95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철행일자 기준으로 약1 4만5천원 정도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질을 알아볼텐데요 일단 카드를 만져보면 바시클과 다를게 없습니다 어, 조금 더미끄러운것 빼고요 그립감도 비슷하고 두께도 비슷하고 구이모 하지만 피니쉬의 차이인지 계속 쓰다보면 코팅 이 카드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떡이 져도 잘 풀린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제가 14만원을 주고 샀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은 카드였습니다. 물론 출시 당시에는 좋았던 카드임이 분명합니다만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이것보다 더 좋은 카드들이 셀수 없이 많기 때문에 14만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카드 컬렉터가 아닌 이상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질이 좋고 특히 마술하기에 최적화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너무 높고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하며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